자 천주골짜기에 있는 여기 유적이고요 뭔가 딱 있어 보이죠? 무슨 미션이 딱 있어 보이는 공간이고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보이면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구요 자이 유적의 스타트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장치는 그거죠? 풍마룡 던전 열대 어..빛처럼 생긴거 요거를 세개더 넣는건데 과연 어디에 숨어있을지 어요 비석이 있네요? 아, 이게 미션인 것 같습니다 음, 뭐야? 방금 문 열리는 소리 났는데? 어? 양쪽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바이신의 눈동자가 표시가 됐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꼭대기에 있겠지? 자, 왼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몬스터가 계속 나온다고? 그냥 어떤 미션이 있을지. 느낌상 요걸 클리어 하는 것 같죠? 엠버는 필요 없어 보이니깐 파티를 바꾸겠습니다. 저건 뭐지? 아, 보호막이네요? 응? 뭐야, 이게 끝이야? 굉장히 허무한데? 뭐, 되게 어려운 게 나올 줄 알았던데? 아니었네요? 아, 그리고 퍼즐에 관련된 뭔가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위에 열렸네. 아. 계속 올라가는거구나 보자 2층에도 안에는 설마 폭탄이 있었네 아 이게 속성별로 보호막이 먼저 나오는구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그 보호막, 원소 보호막을 먼저 얻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여기 3층까지 오면은 아까 그 3개 중 하나의 재료가 있습니다 자, 얼음이니깐 뭐야 속성이 다른데? 자 이렇게 미션 하나를 완수했습니다 자 미션 한개 완료 다음은 여기 안에 있겠죠 꿈속에선 할아버지가 아가씨였다고? <웃음> 아 일단 힌트는 안 적혀있네요 결국은 쟤는 뭐야 뭐 알아낸게 없네 보자 크기가 다르고 양쪽으로 크기가 다르네요 일단 안에 어 뭐야? 어... 뭐야? <웃음> 뭐야 이거? 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가운데 작은 거한개큰거한개 어, 뭐야 이거 <웃음> 바로 풀어버렸네. 자 위로 올라가자. 오 다음은 별 모양. 별은 일단 가운데부터 건드려봐야지. 어? 아, 이거 그거다 두개 두개 열리는거 아, 이게 순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개 열렸네요 요거는 두개 켜지고 어, 얘는 한개 켜지고 그면은 러 아, 이게 아닌데? <목소리> 자, 한그 뒤로 혼자 한 2시간 <목소리> 반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 머리로는 조조히 못 풀어가지고 결국은 치트를 썼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또 걸렸네요 일단은 요바닥의 선의 의미는 이 한쪽을 불집 지폈을 때이선 끝에 있는 화로 쪽으로 불이 붙는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이 켜져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 이쪽에 불을 지히면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불은 꺼지게 되고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요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처럼 요런 모양 요렇게 양끝에 양끝에 하나가불 들어오면 성공되는 겁니다 이게 왜 성공이냐 마지막에 있는 요쪽 여기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여기 연결되어 있던 여기 한개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어 있던 여기 한개가 불 붙으면서 다섯개가 다 켜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처럼 막불을지혀가지고 순서가 꼬이게 될텐데 순서가 꼬여도 결국은 같은 루트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막사도 결국은 해낼 수 있는 그런 틈이 와요. 이렇게 하나가 불 켜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개가불 들어왔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하셔도 똑같은 모양만 나오면 돼요. 이거를 좀더 쉽게 설명해준 그카페 그 댓글이 있었거든요 따로 글을 올리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어려워서 글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명쾌하고 알기 쉽게 올리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카페 닉네임 리림 님께서 올리신 거고요 자 이게 불이 다 꺼졌다는 가정하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번호 순서는 시계방향 시계방향 내가 보고 있는 시계방향에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거예요 시계방향으로 자 근데 이렇게 저처럼 중간에 하신 분들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4개가 켜져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저기 루트 중에 4개가 다 켜진 루트가 있습니다 지금 저가 이렇게 4개를 다 켜놨는데 저 번호 순서에서 4개가 다 켜진거는 현재 두번째, 두번째 줄 두번째 줄 보시면은 4번 오프, 1,2,3,5 이렇게 켜져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네번째 자리로 가시면 돼요 아까 시계방향으로 번호로 순서로 둔다 했죠 시계 방향으로 순서로 갑니다. 여기로 오면은 여기 지금 꺼진 게 4번이 되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저기 이미지에 적힌 순서대로 한번 불을 지펴봅니다. 자 4개가 켜져 있는 경우 여기는 어차피 선택지가 없죠? 무조건 여기를 켜줍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순서대로 가됩니다. 야 1번, 2번이 꺼져 있고 나머지 3, 4, 5번이 켜져 있어요. 여기서 첫번째를 킵니다. 그러면 연결되어있던 여기 3번, 4번이 꺼지겠죠. 자 1번, 5번이 켜져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3번을 켜서 저기 1번, 5번을 꺼줍니다. 한 개짜리가 나왔죠. 저처럼 랜덤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가 나오신 분들은 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 하나 켜진 게 3번 자리 오도록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3번 하나만 켜져있죠. 여기서 다시 또 1번을 때립니다. 그러면 2번, 3번, 5번이 꺼져있고 1번, 4번이 켜져있습니다 아까 그 모형 나왔죠 지금? 양쪽 날개만 불 들어오게 되는 즉 1번과 4번만 불 들어오게되면 돼요 일단 나머지 하나는 5번을 때려서 불 5개를 다 켜줍니다 그럼 여기 불 5개 켜는 미션이 끝나게 되겠네요 지금 계정 말고 다른 계정으로 한번 처음부터 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